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운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보통 운동을 끝나면 프로틴을 먹잖아요 저는 오늘 닭가슴살을 먹어볼까 합니다 저는 어, 시중에 나와있는 브랜드의 닭가슴살을 거의 다 먹어봤어요 왜냐고요? 왜냐면 저는 N년차 프로 다이어트 입 때입니다 프로는 아니다 맨날 찌기만 하니까 음. 그런데 제가 안 먹어본 닭가슴살도 있더라고요 바로 요 채우닭의 닭가슴살들입니다. 어. 보통 닭가슴살들은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잖아요. 근데 이 채우닭의 닭가슴살들은요, 냉동이 아닌 실온에 보관이 가능한 닭가슴살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있죠. 보통 저는 이제 회사 가서도 이렇게 식단이나 닭가슴 이렇게 매일 나는 점심때 과하게 먹으면은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좀 약간 조절하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냉동 닭가슴살은 가방에 넣고 회사에 가면은 이렇게 검 표면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이 좀 적기도 하는데 이 실온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그냥 실온에 보관해도 되니까 회사에 갖고 와서도 물기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채우닭의 실온 닭가슴살 들을 한번 맛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우닭의 실온 닭가슴살은 총네가지 맛이 있어요 네가지 맛? 네 가지 맛은 아니죠. 세 가지 맛에다 하나는 증량이 되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은 채우닭의 블랙페퍼 통후추 맛 채우닭의 칠리맛 채우닭의 오리지널 맛 바로 무시무시한 채우닭의 오리지널 맛인데도 불구하고 한입 가득, 가득 먹을 수 있는 용량은 큰 닭가슴살이에요. 150g 들어있고요. 단백질도4 2 g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리기 전에이 칠리 블랙 페퍼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체체 라인이라고 해서요, 어, 다이어트 입문자나 아니면 위저터 하신 분들이 드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얘, 예, 한입 가득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스테디벨 라인이래요. 그래가지고, 150g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약간 헬장 있잖아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프로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하게. 42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들은 실험 보관이기도 한데요. 데워 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픈해서 그냥 드셔도 돼요 물론 데워서 드시면 더 맛있겠지만 그냥 드셔도 되었기 때문에 어 밖에서 이렇게 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지에 가면 전자레인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에 근데 여행지에 가서 한끼 정도는 내가 식단을 하고 싶어 오 여행지에 가서 계속 식단을 할수 없고 한끼 정도는 가볍게 클린하게 먹고 나머지 끼니는 맛있게 먹고 싶어 근데 전자레인지는 없어 그럴 때 이거 갖고 가셔서 그냥 드시면 돼요 어.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돌리면 더 맛있겠지만 안 안 돌려도 된다. 요 말이에요. 응. 얘는 전자를지 돌리시려면 이렇게 봉지째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전자렌지 용기나 그릇에 담은 다음에 많이도 안 돌려도 돼요. 왜냐면 실온 상태에 보관하기 때문에 얼리지 않았거든. 그냥 40초. 40초만 돌리시면 됩니다. 응. 우선은 제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오리지널 맛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맛. 얘 같은 경우는 134칼로리고요. 단백질은 28g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냥 오픈해보면 그냥 깍고 안되거든이게요고넣게요 여기 있는 국물은 있죠? 뭐냐면은 그냥 닭에서 본연에서 나온닭 육수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그냥 찍어서 드셔도 되게 촉촉하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아 얘는 너무 커 <웃음> 치우고 얘를 한번 찢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너무 부드럽게 찔죠저힘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찢겨. 그리고 그냥 여기 육수, 본연의 육수에 콕콕 찍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잠시만요. 우리집 고양이 가요. 은비씨 가세요. 고양이가 또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나봐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고양이도 반한 닭가슴살. 내려가줄래?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럽고 촉촉해요 왜냐면 한번 얼렸다가 해동하고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촉촉하고 음! 너무 맛있어 음! 어. 음! 어, 어떻게 부드럽고 맛있지? 칠리! 칠리맛! 칠리맛 같은 경우에는 칠리, 마늘, 양파, 후추와 천연 허브로 맛을 냈기 때문에 약간 매콤하고 고급스러운 칠리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실험 공환되니까 진짜 너무 좋아 어. 칠리... 음. 여러분 이거 봐요 칠리맛 너무 먹음직스럽죠? 얘도 한번 제가 한번 찢어 볼게요 요렇게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바로 찍혀 그냥 그냥 툭만 갖다 도 찍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은 이렇게 음음 음. 칠리 맛인데 후추 맛도 좀 많이 나고요 고추의 매운 맛은 안 나요. 음. 저는 약간 허브 맛과 후추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칠리도 괜찮지만 오리지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블랙페퍼 맛 얘는 130 칼로리고요. 어 토, 천연 통후추를 사용해서요 고소한 닭가슴살을 버무렸다고 해요 그래서 통후추의 알싸한 매력적이었는데요 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뀐 거? 어? 얘도 한번 이렇게 찢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손맛 손툭 갖다 대면 찢어져 이렇게 돼서 그냥 음. 이렇게. 통후추, 후추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요 국물을 찍어 먹은 게 맛있네 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후추 맛이 알싸하게 은은하게 되요 은은하요 음. 근데 오리지널 맛있다 <웃음> 오리지널 맛있어 실원에 보관해서 여러분 혹시 방부제나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방부제와 보존료 넣지 않고 멸균 처리를 해서 부패를 방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해서 드셔도 돼요 음. 그리고 얘는 한입 가득 닦았습니다, 채우다. 무력 1 5 0 g 이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42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대, 다른 것들은 통으로 되있는데 얘는 이렇게 한입으로 먹을 수 있게 조각조각으로 되어있어요. 얘는 그냥 조각조각으로 되어있어서 그냥 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콕콕 찍어서 육수를 찍어 드시는 게 여러분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음. 역시 오리지널 맛있어. 음. 보통 닭가슴살들은 소스가 들어있는 게 맛있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퍽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스 맛을먹잖아 근데 얘는 촉촉하고 부드럽긴데, 부드럽기 때문에 칠리나 통추 맛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나 한입 닭가슴살을 추천드릴게요.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촉촉하고 부드러워. 음. 음. 아니, 여러분. 이거 찍힌 거 보세요. 진짜 부드럽게 찍힌다니까? 차에서 생활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차 안에서 들고 드셔도 될것 같고 산에 등산 올라갈 때 초콜릿이나 이런 거 갖고 하지 말고 그냥 닭가수 하나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실온에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가서도 한 끼는 클린하게 먹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살이 여행 갔다 오면 보통 우리 2, 3kg 불잖아요 근데 한 끼는 클린하게 먹으면 그 정도까지 는안 찐단 말이야 그럴 때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음, 냉동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가방에 넣으면은 이게 해동이 되면서 이겉 표면에 물이 생기는데 얘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을 것 같고 이게 굳이 전자렌지 안 돌려드셔도 돼요. 그냥 먹어 뭐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방부제 안 들어갔지, 보존료 안 들어갔지. 어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음, 제가 요즘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점심시간에 골프를 배우러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더 촉박해요. 그럴 때, 아니, 탕비실에 전자렌지 하나 있기 때문에 살람때 눈치게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요거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서 한입 먹고 바로 골프 배우면, 배우러 가면 돼서 너무너무 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괜찮은 것같아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백질 요즘에 단백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백질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먹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냉동실에 항상 꽉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박스채로 이게 택배로 오거든요 박스에 박스채로 그대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냥 진짜 너무너무 보관도 편리하고 진짜 강추, 강추, 강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할 시간, 어, 시작,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는데 단백질을 꾸준하게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단백질 은 소중해. 그럴 때요거로 요즘 요번에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진짜 이거 괜찮은 아이템 같아. 솔직히 제가 이거 받고 나서 동생도 좀 좋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먹어 드셔보셨고 엄마도 만족하고 동생도 너무너무 만족하더라고요. 제 동생 트레이너잖아요. 근데 동생도 트레이너인데 닭가슴 얼마에 많이 먹겠어. 었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하니까 어, 괜찮은 아이템이죠. 와 야, 엄마는 약간 훈제 맛이 난데요 근데 저는 훈제 맛보다 그냥 맛있어 빠시면된거 어, 아니야? 닭가슴살이 맛있기 쉽지 않거든요 질린 맛이 있지 근데 맛있기 쉽지 않은데 오 어, 이거 강추합니다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오리지널 과 한입 닭가슴살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